너 돼지고기 김치찜이랑 그거 해. 내가 그냥 반찬하고 있을게. 돼지고기 김치찜을 해? 어, 그거랑 고등어 김치찜. 멸치 <웃음> 새컵청양고추 3개. 간마늘이 어디 있냐? 다른 마늘 당연히 냉장고에 있지. <웃음> 아니, 밖에 있는 줄 알았지. <웃음> 아 주방용품들이 다어딘지 모르니까. 그치. 아니 <웃음> 야, 야 웃어야지 항상 항상 웃으세요 오히 이거 쓰면 될거 그 같은데 이 청에 그이 씨를 하면 안 된대 난 지금 아유 씨라고 했잖아 어. 그래, 괜찮은 거야 이제 <웃음> 너이씨 하면 안 돼? 난안해나 요리하는 거 좋아 아니 용기 어디다가 하, 할 거지? 여기 이걸로 이거에다가 할까? <웃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야 요리는 필이야 우리 항상 하던 대로 파이팅 됐다 야, 너 살짝 뭐 많이 넣었는데? 아, 그럼 달게 <웃음> 하는 거지 중에. 뭐좀 달다고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여기는 행복한 그거라서 괜찮아 아, 자, 가볼게, 가볼게요 보게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안녕하세요 네. 솔루션 신청하셨다고요? 솔루션 뭐라고요? 소금물이에요? 응, 음, 맞아요 소금물? 지금 어. 소금 뭐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김치찜 두개다 하고 아 이거 뼈 바른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많이 살을 낭비하지 않았나 이거는 잔소리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렇죠자 이거 뼈는 잘 바른 거예요 이거? 예잘 예, 발랐어요 안 발라졌는데? 잘 발랐어요 <웃음> 얼굴 똑같이 소셉이에요 <웃음> 이거 안 이거 봐봐 이거 안 발라졌잖아 이거 어디 어디 저거 저거 굵은 가시만 제거한다 라고 어, 적혀 있습니다 이거 맛좀 봐도 돼요? 안돼안돼 아직 나 근데 좀 싱거운 거 같아요 쪼림 괜찮으려나? 음, 쪼려야 돼 김치는 직접 담그세요? 아여 종갓집 김치 아, 종갓집. 아 종갓집에서 하는구나 네네. 비비고 에서 살까 종갓집에서 살까 고민했는데 네. 종갓집에서 살. 이거 몇초대초요 30초 대초요뭐 그냥 계산으로 세요? 아니면 내가 숫자로 세요 몇 시예요? <웃음> 지금 27이요 됐다, 됐다 3초 어. <웃음>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건 좋아요 이거는 소스예요? 네네 먹어보세요 조금 싱겁다고 본다 나네. 이게 소금 간이 돼있잖아 이거 어디다 말려야 돼요 선생님? 이네 가겠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그거까 <웃음>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제가 음. 먹방을 조금 가끔씩 보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를 아뭔안해 음, 뭔지 알죠 야 이렇게 음 이렇게 산이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 야 이거 맛있어 고기가 굉장히 음. 두꺼워서 이게 좀 찌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음! 맛있어 오! 음. 대박 어? 괜찮네? 아, 디노 저번에 맛있네 그김치찜에 음. 유래를 말해줬잖아 진짜 신기했었는데 아 음. 진짜? 음... 말해줘 이러다가 저 오줌은 유래도 말하겠다 <웃음> 아. 서로 김치 갖고 이제 서로 그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음. 이 김치를 가져갈까? 저 김치를 아 가져갈까? 그럴 수 있지 음. 그거를 딱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한 룰이 하나 있었어. 그게 바로 찐콩을 하자. <웃음> 그걸 선착순으로 먼저 찜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먼저 온 사람이 아저 김치찜? 이거 해가지고 <웃음> 이제 그게 그 김치로 만든 이제 이런 음. 고기와 음. 게 김치찜으로. 내가 스팸의 유래를 하는데. 아 스팸의 유래를 알아? 좋아. 그게 원래 레스걸레스코 동남아에서 음, 굉장히 뭐 유명한. 음. 그런 제품이었어 응.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어. 그냥 아 어, 그냥 통조림 느낌 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통고 응.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동남아 올 때마다 응. 이거를 이거부터 먹었었어. 그 날씨가 응. 너무 습했어. 음 그래서 아. 근데 이걸 먹으면서 왜 이렇게 습해? <웃음> 자 저희가 쪼는 맛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할까요? 오케이 저희 프로의 메인 코너죠. 그렇죠. 성공을 못하면은 딱한 입만 먹으세요. 아 너무 아쉽지 아, 이렇게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앞에서, 이렇게 맛있는 집 앞에서. 입만... 앞에서. 자 이게 여기서 젓가락을 뽑아가지고 네. 정확히 5대5로딱 쪼개야 이 등분이야 성공 지 성공이고 네. 만약에 다 같이 이제 등분 잘 되면은 다 같이 먹는 거죠. 평화롭게 이렇다 네. 같이 먹으면 되고 아무 편법 없이가 이렇게 딱 뜨는 느낌. 어, 됐어. 야. 야. 아 원우 아 씨는 한 입만에 당첨되셨습니다 자 원우 씨 이게 한 입만 이두 명이 당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동으로 드시면 아 자동으로 네.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 같기도 하고 자이한 입만 숟가락으로 네. 야한 입만 좋네 진짜 한 입만 밖에 못 드세요 네. 네 이걸 딱 먹고 싶을 때네자한 네. 입만 외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볼까요 두겸 씨? 네 저희는 맛있게 먹어보죠 네. 물은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물 되나요? 물도한 입만으로 드시요 그렇죠. 물을 아, 먹으면 이제 물더한 입만이 되잖요 네. 그럼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 신중히 네. 오르시길 바랄게요 네, 자잘 먹겠습니다 네, 자 야, 저는 버트밥. 이 버터밥 아. 이 버터밥을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이 가게의 이 아이덴티티 버터밥이니까 네네. 한, 번한번 맛있게 해봅시다. 한번 먹어보죠 네. 그냥 거기다 야. 김치찜을 싹 해서 아 일단 버터밥을 먹어봐야지 원래 그냥 오르신다고 습템 습템 잡서봐잡서봐 근데 진짜 사장님. 이 집은 모양을 아. 뭐 진짜 신경 하나나 왔어요 난 사장님이 저렇게 말 넣는 게 너무 좋다. 아, 너무 편하다. 음. 자 아. 한번 먹어볼게요 아, 버터밥. 어어밥 <웃음> 괜찮지 않아? 음 <웃음> 괜찮죠. <저> 흰밥으로 <웃음> <웃음> 안 됩니다. <웃음> 음 제가 또한살 굶어가지고 아첫끼세요 네. 아가사합니다감사어니뭘 해줘? 오 마이 갓. 해줘. 오 마이 갓. 아! 뭐야? 무슨 일이 무슨 일이에요? 왜왜 왜? 무슨 일이야? 형 벌레 붙었어. 에셉 잡을 수 있잖아. 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너무 컸어 방금. 아니 또여기는 어디야? 김민규의 골목 식당. 김민규의 골목 식당이요. 야, 지금 그러면 여기는 골목식당? 또 세계관이 또좀 붕괴인데 이거. 네. 누구세요? 저희는 배종원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생각은 그런 선생님... 스페만 아닙니다. 세계 한 분기구나. 지금 세계 한 분기. 우리는 정말 네. 이 어쨌든 음식도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또다 아, 알고 있기 때문에 남, 남김 없이 다 먹었죠. 저 저녁 먹을 때 봐요. 그래서 저녁은 하겠죠, 저분들이. 어느 씨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마저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예, 네, 네. 조심하세요. 넷. 네. 이제 네. 네,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디노. 디노. 하나, 둘, 셋, 디노. 디노. 하나, 둘, 셋, 디노. 하나 둘, 셋, 번호. 번호. 오, <웃음> 하나, 둘, 셋, 오이, 하나, 둘, 셋, 민규 와! 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가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하고 꽂혀 갈게요 하나 둘셋 오이, 하나 둘셋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안 솔직히안 되네, 이게, 이 게임은 게 근데 오늘따라 아, 집에 많이 가고 싶더라 <웃음> 그런 날은 꼭 내가 걸리더라 아무튼 이제 가 가지고 이제 설거지부터 하시면 돼요 설거지 조기하면 뒤에 아까 뽑힌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는데 그러면 야. 기회를 줄게 그치, 그분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니 아, 저에게도 기회를 아, 주세요 그럼 네 명을 가위바위보? 네명 중에 우리가 할게 어 오케이. 뭐야 뭐야, 뭐야. 아, 아니 아니 말이 어, 많이, 아, 많이 많아진다 아니 얼마나 많아? 하나도 많이 많아져 민규 기회가 있어 저기 앉아가도 왜대 대명 중에 왜 하는 건데 원래 뽑혔잖아 왜 하는 건데 걸린 <웃음> 건인데 한 받았으니까 아 그냥 기회 달라는 거지 알겠어 아, 아, 제가 하나 둘셋 외치겠습니다 아, 알았 아 알았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민호 하나 둘셋도견 하나 둘셋 민규 하나 둘셋 도겸 도겸 안녕 조경 당첨! <웃음> 그러니까 오늘따라 셰프 복장이 나니까 <웃음> <웃음> 알바생에딱 좋아요. <웃음> 다음 게임 바로 갈게요. 하나 둘셋 민규. 하나 둘셋 민관. 하나 둘셋 민규. <웃음> 민규야+ 민규야+ <웃음> 눈 떠! 눈 떠도 돼! 민형 <웃음> 아, 진짜 막, 많이 아껴 줄게 나야 사랑해, 진짜 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안맞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크롱이 보라이크렁이 네. <웃음> <호랑이 웃음> 씨 네. 들어가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혼자 오 있어요? 아니요, 이래이요 아, 네. 이래이요 네. 아, 들어와서 좋겠다. 네. 어, <웃음> 아, <웃음> 아까 안녕하세요. 아까 나랑 밥 같이 <웃음> 먹었어 아까 밥 같이 먹자. 어쨌든 우리 운명이 이렇게. 하지 마요. 예, 그러면은 고생. 많으세요 맞아 하세요. 동이 왜 있어요? 네,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한팀더 한 들어갑니다. 아우 좋네, 좋네. 아이고, 사랑님 안녕하세요 아, 또 왔네 너무 맛있어서 왔어요 이제 식구가 늘었나 보네, 젊은 청년이 다 있어 요 아, 스카우트 했지 아, 진짜? 아, 아, 아 파이팅! 아, 아니, 아니, 요 아, 잠시만요 네. 네 여기 지금 주방장과 얘기를 해본 결과 그냥 냉라면, 짜파게티 이것만 선택해주시면 돼요 아 네네네 그렇지? 얘기할... 어? A, B 없이 그냥 A만 선택하게 해, 해줘요 아니, 아니, 그냥 어차피 알바 갈 거라서 아그 같이 떠나서 왜런지 모르겠어요. 아 쌩쌩 좋아요 쌩. 아 오늘 발도 좋은데. 발도 좋은데? 아방송중이야 마이웨이가 컨셉인. 아, 아 네. 아 네. 주문 주문. 네 주문한 메뉴가 뭐 메뉴판 갖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거 또 드시고 알바 또 뽑는 거 들으셨어요? 네. 맛있는 자식들. 자 요리가 나오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야. 메시 좋다 좋다 좋다. 뭐 먹을래? 나는 사실 짜파게티 먹고 싶네. 어저 팔도비빔면 가겠습니다. 나도 간만에 팔도비빔면 좀 땡기긴 하네 그렇다면 팔도비빔면 팔도 팔도 여섯 개 어때요? 여섯 개요? 다섯 네. 개, 다섯 개, 5개, 개로 할게요. 다섯 개뭐 토핑 어떻게 하지? 토핑 차돌박이 좋습니다. 저 여기 차돌이잖아요. 여기 어, 차돌. 비빔면에 차돌. 예, 비빔면, 비빔면 아, 5개. 비빔면 아, 아, 차돌. 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절하게 아. 비빔면 다섯 개의 차돌. 네. 차돌 등복이요 네네 네. 혹시 물... 금방 가사다 드릴게요 금방 사장님 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 열심히 하세요 네 여기 아네 어, 고맙습니다 <웃음> 여기서 이제 그냥 김라면은 없는 건가요? 아 있어요 아다 있나요? 네다 있어요 세개 여기 어, 뒤에도 봐봐 그냥 뒤에도 어, 있어 셀프라면은 어, 너무 주방이 혼자 펴질까 봐 없앴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차돌 냉라면이랑 살치살 하나씩 네. 살치살 짜파게티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토핑으로는 뭐 계란후라이 하나씩 아 하나 계란후라이요? 하나. 아 계란후라이 아 계란후라이는 그 짜파게티에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꼭노른자 네, 터질 ]게랑.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단속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거의 다 해갑니다 가아 오케이 열심히 하세요 아 사장님 그리고 혹시 물좀물 좀... 물 제가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지금 왜왜제 불쌍하세요? 네. 왜 불쌍해 <웃음> 지금. 내가 움직여지고 싶은 식당은 처음이야 저... 네네 야 이거 김치 김치 언제 나와요? 아 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어, 다됐어다됐어 바로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이거 그냥 그대로 주자 어, 그대로 대해주시고 아니 아니 제대 젓가락 없다고 손님 손님 너, 그거 넣어놨다고 거기 어 나름 꽤진지한데 젓가락 몇개 드려요? 젓가락 3개요 3개요? 무섭게 말해요 알아서 준비네 <웃음> 아니 아니 아, 이거 아, 아, 매일 아, 이렇게 셀프가 아, 많아요 앞 잡지까지 직원들 밥 먹는 거 보러 갈래? 그럴까? 아잘 보신다. 이거 꼭 챙겨 줘야 된다고 저기 마지막 마지막 자존심. 어. 아 직원분들 이제 식사하시는 거예요? 예. 늦으셨네요. 비빔면 누가 그랬어요? 비빔면. 아, 아 솔직히 좀 센스 있었어. 이번에 대박이었어. 탄산음료 없죠, 근데. 저희가 네. 건강을 생각해서. 네. 아, 건강을 라면, 생각해서 라면 라면 먹는다. 그러니까. 라면 만 먹는다. 아. 아. 라면만 먹는다. 그러니까 라면만 먹는다. 탄산음료까지 하면은 너무 안 건강해. 라면만 먹는다. 이름을 모순 식당으로 전화봐도 될것 같은데 <웃음> 아. <웃음> 일단 나 오늘 코스 형을 정한 형 진짜 인정해 진짜 그치 나 진짜 이정 고등 프도 맞아 이거 자자 아, 네, 정리하자 내가 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네. 무슨, <웃음> 무슨 뭐, <웃음> 형, 아, 형이 정리하려고 하면. 정리할 때 몸을 흔들어. <웃음> 자, 맞아 맞아. 이렇게. 옆으로 흔들어, 항상. 어, <웃음> 어 이렇게 어, 몸을 섭취가. 흔들어. 도와달라는 거지. 어, 셉시다 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어.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두분 네. 진짜. 이게 다 우지에서 시작된 거거든. 그치, 그치. 우리가 아. 이제 너네 퇴근하면은 이제 다음 타자를 지목해서 마이스 말줄 엄청 하고 갈 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카메라에 대고 다 미리 사과했어요. 이 친구는 호랑이굴 가야 되고. <웃음> 민규는 스카이다이빙 집 아. 뛰셔야 되고. 야. 네? 아, 죄송아 제발요! 장난 같아? <웃음> <웃음> 아예아노도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이루지고다 이루어지는 다이루지는다 이루어져. 이제 네, 오늘 퇴근하시고 다들 가서 밥잘 먹었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너무 잘 하세요. 먹었어요, 진짜 야, 잘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네,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